오늘 여기 차한6 0간 만에 지금 왔습니 카메라 키고코스 차는 거, 코스를 차는 거, 코스를 차는 거, 코스를 차를 차는 거, 코스를 차는 그 코스를 차는 거, 코스는 거, 를 차는 거, 코스를 차는 거, 코는데 코스를 차는 거, 코스를 차는 그는 거, 코스는 거, 예요를 차는 아마 가슴이 막 이상한 거 있죠 그리고 뭐까 한꺼번에 그냥 그 공원 마음이 다 이렇게 옛날 추억이막이루어지그거그 제가 아인전 여기 지금 가기 죠 저희 위에 네, 맞을 괜찮요 괜찮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저희가 쌀 디저트 카페여가지고 아, 쌀? 네그 떡으로 만들고 있구요 그래서 쌀 입자에서 미인 아, 나 잘생겼어 미인 맞았어? 그지 그런데 여기 2천 입자리다 보니까 음. 사람을 좀 만나는 느낌가 네. 그런, 그런 느낌을 갖고 싶어가지고 원래 상자가 가게 상자에 모유는 우리 수상한 상자라는 게 네. 아, 서로 상자에 모유되는 어 네. 싸게 서사람 만나는 사람이 은 아닌가? 응 여기 서신 분들도 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옮긴 채, 2월 달에 2월달에 아, 네. 아, 여기 어떻게, 이 옛날 건물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셨나요 엄청 공들어서 2년 만에, 2년 전에 원래 개업하기 전 처음에 신청에개 전에 가게를 알아왔거든요 면총에 붙여가지고 <웃음> 왔는데 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음. 어. 여기다 가게 차려야겠다. 돌아다니는데, 할때한 음. 번은 못먹이 음. 자리에 다른, 다른 사람이 집처럼 서고 있었거든요. 가정집으로 쓰서 있어가지고, 어. 안 어. 됐다가, 정도 계속 왔죠. 중간중간 자리가 나나 안 나나. 어. 그렇게 하다가, 작년 9월 달에 딱 왔는데, 8월 30일에 왔는데, 음. 다음날이 대학 종료일 마지막이에 음... 그리고 지금 그날 뭐집 안에 상태를 안보고서 그냥 대학 가냈다고 <웃음> 뺏길까봐 끝이 <웃음> 나죠. <웃음> 그때는 뭐 무척 웃기다 뭐다 이제 안에 시선도못봤어눈에 음. 잠겨있는 상태가 지고 음. 그래서 무슨 대학서 뭐지 쓰고서는 하루에 1회가 와서 이제 공사에 들어요 근데 여기는 뭐 그냥 개인지소용인가요 이게. 네. 마지막. 부장님, 음. 이제 아들분이 그다음 개인 소유집으로 음. 음. 아니 이게 여기가, 여기가 바로 뒤에 나고집이없고 뭐 음. 여기 무체업장 아들이 또 비록 동창이었고 그래서 이 밑에는 또최성리라고또 친구 가은사윗부이는데 또 6주년만 좀 왔었는데 음. 아, 옛날에 내가 살던 집이 다 없어진 것 같아서 성우로 이렇게 되면서 네, 네, 네. 근데 내가 보니까 그러니 판단 같은 거를 다시 확대해야 되고 의모 대고 해가지고 그 짓인 것도 같고 아니 아까 그 더운데 그 해안에 그저 굉장히 세잖아 투스로그 심은 그 길을 크게 걸으면서 찍었다니까요 그 남들한테는 안좋지 않을 같지만 남들한테는 정말 수 추억이잖아요 어렸을 때는 사고 아까, 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옛날의 그 건물을 되살려서, 이렇게 현대화 시키는 거를 생각하시는 분 같은데 아까 양조장 얘이있었죠 그렇죠? 네. 요그양조장자리 그거를 보호을 했으면 좋겠다. 아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우선 제거하고 생각을 하면은, 음. 우선 그 상태 그대로, 여기 가게처럼좀 보존을 해가지고, 그냥 좀쓸 수만 있게, 저같은 그 크게 막 손대지 않고 하기서는또 음. 몸을 그대로다이잖아요그렇 네, 근데 그거 음. 다위무다리 아... 하면은 거기서 사람들 거의 다 막걸리 만드는 거셨잖아요그렇 막걸리 바 같은 거 만들면은 아... 젊은 사람들도 인용할수 있고 오늘 어르신들도시무싫하니까 그냥 몸이 좋을 거 같고요 한번그더좀 해보시죠 나도 그거 안 돼서 왜 얘기하는 밤 하나 하고 없으면 보셨어요 네네 그, 방, 방지꾼이 고 네, 갔다 왔어요. 거기 갔다 왔어요. 네. 그거 좀 촬영을 해서, 이게 두 들어있는데, 거기마다 옛날 그 모습을 한, 그, 재생을 그쵸, 살려가지고. 맞아요. 한번 보세요. 여기 역사가 굉장히 그, 외정시대 때부터, 뭐그 정도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서, 굉장히 좋고, 살려보셨어요. 근데 근데, 지금 그렇게 살일 때가 너무 많은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놀람> 음, 지금, 다른 걸 보셨어요. 좋은, 네. 좋은 친구들을 <웃음> 네. 네. 한번 이렇게 연결시키는 걸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 영어 네. 보셔야 되는데 잠깐 네. 시한리오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합니다 네.